자 봅시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조선 후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었던 여러가지 경제적 변화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에요.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원래 조선시대 때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경제, 상품화폐 경제가 그다지 발달하지 않은 나라였어.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인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었다. 라는 게 우리가 이 16페이지에서 배우는 내용의 핵심이 되겠 그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조선 후기로 들어가게 되면서 조선의 세금 제도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수치체제의 정비라고 하는 건데 왜 변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세금 제도를 바꿔야 될 필요성은 첫 번째 조세 제도의 붕괴예요 조선 초에 만들었던 세금제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도 있었고요. 조선의 이 세금을 걸는 관리들이 나쁜 짓을 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는 그런 어떤 부정부패를 저지리기에도 좋은 내용들이 꽤나 많이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임재왜란과 병자호란 합쳐서 뭐라고 부르죠? 양난이라고 하는데 이두차례 전쟁을 거치면서 농사짓던 땅이 황폐화되는 등 농민들의 생활 수준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나빠졌어요? 나빠졌어요. 농민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가난해졌는데 예전과 똑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거두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지? 그들의 세금 부담을 어떻게 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줄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조선 정부의 세금 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혁을 하고, 그래서 세금도 잘 걷고, 농민들의 생활도 좀더 안정시켜주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세금의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었을까? 첫 번째, 농민들의 세금 부담을 어떻게 주는 방향으로? 낮춰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국가로 들어오는 세금 수입을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세금 제도의 개편이 <웃음>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바꿨는지 한번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난 이전에는 조선시대 때 전세라고 하는 토지세를 어떻게 거두었느냐. 풍흉. 올해가 풍년인지 흉년인지를 따졌어. 그리고 비옥도, 이 땅이 농사가 잘 되는 땅인지 안 되는 땅인지를 따졌어요. 그래서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땅인데 올해가 대풍년이다 라고 하면 은 1결, 오늘날 기준으로 한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땅인데 1결당 쌀을 20두에서 4두 정도를 내게 했어요. 1두는 오늘날 약 6미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결당 20도에서 4도 정도 되는 쌀을 세금으로 거뒀어. 올해가 대풍년이야? 20도, 20도. 올해가 완전히 대흉년이야? 그러면 1결당 4도, 이런 식으로 거뒀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런데 양난을 거치면서 토지가 황폐화 되면서 이제는 땅의 상태가 어땠느냐? 전쟁 이전에 대흉년의 수준으로 땅의 어떤 상태가 크게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영정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금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퉁흉안 따지고 무조건 일결당 몇두가 몇 된다? 4두에서 6두. 전쟁 이전에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했던 것을 영원히 고정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영정법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1결당 20도에서 4도 걷던 것을 4도에서 6도로 농민들의 세금부담을 어떻게 해준? 크게 줄여준 법이 바로 영정법이라는 다 것이고 인조 때병자호란 이전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시행된 전세에 대한 개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두 번째 공납이라고 하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공납은 토산물을 내는 세금이에요. 토산물이란 무엇이냐? 그 지역에서 특별하게 생산되는 유명한 산물을 토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해. 예를 들자면 뭐 제주도에는 뭐가 유명한가요? <웃음> 귤 같은 거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세금으로 내게 하는 게 토산물입니다. 자 그런데 공납이라고 하는 토산물을 내는 세금은 농민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왜 그랬냐면은 집집마다 토산물을 내게 했거든. 집집마다라고 하는 거는 잘 사는 집이건 못 사는 집이건 구분 없이 똑같이 세금을 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의 토산물이 뱀이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마을은 집집마다 뱀 10마리씩을 잡아가지고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야 됐다고 칩시다. 자, 잘 사는 집 입장에서는 뱀 10마리 큰 부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 입장에서는 뱀 10마리 너무나도 <웃음> 큰 부담이 있을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원래 이 공납이라고 하는 세금 제도는 공정하지 못했다 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 있어서 이게 사실이 굉장히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아까 뱀을 예로 들었잖아요 그죠 뱀은 주로 언제 활동을 하느냐 봄에서 여름 에 아래서 깨어나와서 늦은 겨울잠에서 깨서 제일 많이 활동을 한다고 그런데 봄에서 여름은 농민들은 뭐 하시게 해요? 씨 뿌리고 한참 농사일이 바쁠 때야 농사일이 매일 하루같이 바쁜데 그 농사일 접어두고 뱀 잡으러 다녀야 되는 거 대단히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이런 농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이익을 뽑아먹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방남의 폐단이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방남의 폐단이란 어떤 것이었느냐 자 봅시다 사람들한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토산물을 걷어서 나라에 납부하는 관리가 중앙관청의 서리라고 하는 관리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을 집집마다 뱀을 열마리씩 잡아서 서리한테 내면은 서리가 집집마다 내는 뱀열마리씩을 모아가지고 나라에다가 내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런데 농사일이 바쁜데 뱀 잡으러 다니는 게 부담됐던 농민들. 그들의 부담을 안이 중앙관청의 서리라는 사람이 어떤 방법을 쓰기 시작하느냐. 원래는 농민들한테 걷어가지고 나라에 내야 되는데 시장에 가서 뱀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다 먼저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민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내야 될뱀 내가 시장에 사가지고 냈어 그러니까 너 나한테 뭘 줘? 돈을 줘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시장에 가서 뱀산 값을 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왜 문제가 되지? 어? 농민들은 농사를 하면 되고 뱀 잡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 문제는 여기 써있죠. 그렇죠? 얘가 시장에서 뱀한 마리당 만 원에 사놓고서는 농민한테 얼마 내라고 하는 거예요? 10만 원 내라고 하는 거예요. 농민들은 뭐야, 시장에서 만 원이면 사는데 왜 십만 원씩이나 받아? 내가 차라리 잡았어야 래 라고 해가지고, 농민들이 농사를 내 편을 치고 막 산을 돌아다녀가지고, 뱀열 마리 잡았어. 갖다 냈어. 자, 이제 냈으니까 나 너한테 십만 원씩 안 내도 되지? 라고 하면은 얘가 어떻게 나오느냐? 어, 미안한데 이 뱀은 작아서 못 쓰겠어. 다시 잡아. 어, 이 뱀은 눈깔이 한짝이 없네. 못 쓰겠어. 다시 잡아. 어, 이 뱀은 색깔이 별로 안 예쁜데. 안 쓰겠어. 다시 잡아.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공납을 내는 것을 반 막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국 어떻게 하게? 자기가 원한 한 마리당 얼마? 10만 원을 4개 만드는 게 방납의 폐단인 거였어요. 이 세금 제도의 문제점을 잘 알고 중간에서 이렇게 돈을 떼먹는 나쁜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시행된 법이 바로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농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뱀이라고 하는 걸 굳이 잡으러 다녀야 되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을마다 내게 했던 토산물 대신에 농민들이 일상적으로 가지고 있고 사용하는 것을 대신 내게 합니다 어떤 것들이에요? 쌀이나 옷감이나 동전이죠 뱀 대신에 쌀이나 옷감, 동전 농민들이 굳이 구하러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평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쓰는 것들을 대신 내게 한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방납의 폐단의 문제를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두 번째, 잘사는 집, 못사는집 똑같이 걷는 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집집마다가 아니라 토지 1결당 12두 정도의 쌀이나 옷감, 동전을 내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땅이 많아서 잘 사는 집은 그만큼 세금을 <웃음> 많이 내고 땅이 없어서 못 사는 지금 세금을 적거나 안 내도 되는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게 한게 바로 이 대동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네, 굉장히 좋은 훌륭한 세금 제도의 개혁이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대동법을 조선 역사상 최고의 개혁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딱 요, 요거라든지 요거는 그냥 어느 왕때 시행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대동법은 광해군에서부터 숙종 때까지 시행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까? 중간에 망했어? 응. 중간에 망했. 중간에 그렇죠. 광해군 때 대동법 시행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사람들이 반대를 해. 그래서 접었다가 나중에 다시 시행했다가 또 반대해서 다시 접었다가 최종적으로는 숙종 때 가야. 대통법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반대했을까? 누가 반대했을까? 저기 있는 서리가 반대했을 거야. 어, 서리도 그럴 수 있고 또 누구? 땅. 그렇죠. 땅 많은 양반 부자들이 반대를 해. 왜? 자기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러지. 그러면서 이런 어떤 저기 뭐 신분 질서를 뒤집는 이런 나쁜 세금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엄청나게 반대를 해요. 그래서 시행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웃음> 그들의 저항에 의해서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음. 자, 그러면 원래 나라에서 뱀이 필요할 때는 마을에서 걷어서 썼는데 이제는 뱀 대신에 쌀이나 옷감이나 동전으로 걷네. 그럼 나라에서는 뱀가고 필요할 때, 뱀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응? 그렇죠. 농민들한테 뱀 대신 거은 쌀이나 옷감이나 동전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뱀을 사오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한 역할을 하는 상인이 등장하였으니 그가 바로 누구냐면은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공인이란 국가에 고용된 상인의 일컬어 공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나라 선혜청이라고 하는 이제 세금 거는 관청에다가 쌀이나 옷감이나 돈을 내면은 선혜청에서는 국가에 고용된 상인의 공인에게 쌀이나 옷감이나 동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돈 가지고 뭐 해라? 시장에 가서 뱀 사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서 나라에다가 내는 식으로 국가에 필요한 물건을 조달했다라는 것이죠. 요거 이해되나요? 네. 요거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 공인이라는 사람이 한번 시장에 떠서 사들이는 물건의 양이 어땠을까? 아, 엄청 많죠. 그렇죠? 국가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들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는 사람이 시장에 등장했어.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물건을 많이... 많이 사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럼 어떤 사람이 나타날까? 물건을 팔려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지 물건을 또 많이 만들려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가 어떻게 된다? 발달해 나가게 <웃음> 되는 겁니다. 공인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조선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해 나가는 이러한 중요한 경제적 변화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대동법. 대단히 중요한 세금제도의 개혁이었습니다. 잘 기억해두도록 합시다. 음. 네. 다음, 군역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 조선시대 때는 성인 남성이면 누구나 군대에 가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200년 동안 전쟁이 없다 보니까 성인 남성이 군대에 가는 대신에 나라에다가 옷감을 냈어요. 그죠? 군포를 냈어. 그지? 요걸 가지고 뭐라고 불렀었냐면, 방군. 수포제라고 불렀어요. 군대를 가는 대신에 군포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성인 남성 한 명당 군대 가는 대신에 군포를 얼마를 내야 되느냐? 1년에 두필에서세필 정도를 내야 했다라고 해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자면 대략 한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의 가치를 가진 것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웃음> 이해되나요? 네. 요거 사실은 부담이 꽤나 클까 적을까? 어, 굉장히 커요 어떤 학생은 뭐 군대 안 가는 대신 1년에 80만원, 120만원 얼마 안되네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고요 집에 성인 남성 한 명만 있을리라는 법이 없죠 성인 그렇죠? 남성이 두 명, 세 명이면 그 부담이 그죠 120만원, 240만원, 480만원까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게다가 이게 또 이렇게 부담이 많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은 양반들은 군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지 이 사람들이 안간 만큼 또 농민 남성들에게 이 군포가 부담이 돌아갔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지금 양난 이후에 농민들의 생활이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이큰 부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첫 번째 요것처럼 성인 남성에게 매길 것이 아니라 땅에다가 매기자. 그러면 돈 많은 사람 많이 내고 돈 없는 사람 적게 낼거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또 지금 양반들이 면제가 되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거 아니냐. 양반들한테도 군포를 내게 하자. 라는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두 가지 의견들이 채택이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어요. 왜 누가 반대해서? 땅 많은 양반들이 반대해서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거듭한 끝에 결국은 어떤 얘기가 선택이 되었느냐? 간필론, 그냥 1년에 한 필로 깎아주자 라는 걸로 타협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1년에 두세필 내던 것을 1년에 한 필로 줄여줬습니다. 그게 바로 영조 때부터 시행된 균역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1년에 두세필 걷던 것을 한필 걷으니까 당연히 나라로 들어오는 세금 수입이 어떻게 돼? 줄어들었지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 될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부족분의 일부는 토지에다가 부과하게 돼요 1결당 쌀 2두 정도씩 부족해진 부분을 추가로 더 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들하고 일종의 파염을 본 거죠 그죠? 그거를 가지고 결작이라고 불렀어. 결작이라고 해서 1결당살 2두 정도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토지에 부과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선무군관포라고 하는 걸 징수했어요. 부유한 양인, 그러니까 부유한 농민한테 돈 많은 농민도 존재했거든. 그 사람한테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이름, 명예직을 주고 매년 조금씩 세금을 더 걷는 선무군관포 같은 것들을 걷어서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게 균역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조선 후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농민들의 세금부담을 어떻게 해주는 방향으로? 줄여주는 방향으로 세금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이번 중간고사 때 성적이 좀 충격적이었나 보지? 어, 시험 보기 이전에 비해서 수업 태도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어? 이러다가 내가 기말고사 때 가게되면 인생이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살짝 들었나봐? 어, 평소 같았으면 거의 한 절반 넘게 다 자고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집중도 잘하고 수업도 잘 듣지? 아 그렇죠 역시 성적표만큼 나에게 자극을 주는 건 없는 건가요 그지좀비사가 성적표 받아보면 아주 수업 태도 굉장히 좋아지겠는데? 좀있다요 어? 조만간 중앙고사 성적표 나올 거 아니야 지금 아직 성적표가 안 나오고 내가 시험 결과 나만 알고 있잖아 그지 그지 근데 좀 이다가 성적표가 나오고 다른 선생님께서 상담하면서 이대로 가다가 너의 등급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기 얘기를 하면 더욱더 정신이 번쩍 들겠지 그지. 음. <웃음> 역시 맨날 수업 시간에 재밌는 얘기하고 이름 불러주고 잠 깨우고 이거는 아무 소용 없어요 그죠? 음. 성적표를 보여주는 게 가장 큰그 효과야 그지. 음. 이제 이름이 아니라 등급으로 본다. 아 그래? 나 <웃음> 등급 일어나 이렇게 얘기해야 돼? <웃음> 너무 잘해놨네. <자리났네? 웃음> 자두 번째 보도록 합시다. 자 조선 후기에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 두 번째 자극 두 번째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농업 기술이 발전해서 먹을 게 많아졌어요. 농업 생산력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농업 생산력은 왜 발전을 하게 되었느냐 특히 변농사에서 모내기법, 이양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농업 기술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기 때문이에요. <웃음>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이전보다 농사짓는 데 들어가는 노동력을 크게 줄고 농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확량은 크게 늘어나고 심지어 벼와 보리의 이모작도 가능해지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왜 가능한 건지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부분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교재의 빈칸이나 아니면 따로 종이에다가 미리 필터 해 두시면은 이해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어진이? 미안하지만 카메라 앵글을 조금 어, 칠판만 나오게 이렇게 돌려줄 수 있을까요? 음. 네 고맙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이양법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왜? 농업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데큰 도움이 되었느냐 그 까닭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요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지금의 계절은 봄이에요 자 그러면은 봄에 이 땅에다가 씨를 뿌려서 내가 쌀을 길러낼 텐데 땅 전체에다가 씨를 다 뿌리는게 아니에요 땅 가운데 한요 정도에다가만 쌀을 씨를 뿌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무엇을 길러내느냐 요렇게 여기다 뭘 길러내느냐 이른바 모라고 하는 것을 길러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린 상태의 벼예요. 아직 요만한 조그마한 풀인 상태의 벼인 거야. 크기가 작으니까 요 조그마한 걸 길러내는 데는 이렇게 넓은 땅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씨를 뿌리고 조그만한 상태의 별을 길러내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네. 요조그마한 땅을 뭐라고 부르느냐? 모를 기르는 자리라고 해서 요조그마한 땅을 모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여름이 됐습니다. 자 봄에서 여름으로 가다 보면은 이 모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이 잘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조그만 땅에서는 길러내기가 어려워지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넓은 땅으로 뭘 해줘야 돼요? 뭘 해줘야 돼요? 그렇죠. 옮겨 심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옮겨 심는다 한자로 옮길 이자에 심을 앙자를 써서 이 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린 상태의 모를 못자리에서 밖으로 뭐해? 꺼내. 그래서 모를 밖으로 꺼낸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내기라고 하는 겁니다. 모를 모자를서 밖으로 꺼낸다고 해서 모내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그마한 상태의 별을 넓은 땅으로 옮겨 심는 겁니다. 옮겨 심을 때 어떻게 옮겨 심느냐? 그냥 옮겨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빤듯하게 줄을 맞춰 가지고 옮겨 심어요. 여기 그림 보이나요? 사람들 전부 다 줄을 맞춰가지고 일자로 반듯하게 서가지고 옮겨 심고 있죠. 그렇죠? 요즘에는 기계로 해서 그냥 쭉 뿌리면 되지만 옛날엔 저렇게 직접 줄을 맞춰가지고 옮겨 심었다고. 왜 이렇게 줄을 맞춰서 옮겨 심었을까? 대충 안 심고. 그 까닭은 무엇일까? 이렇게 줄을 맞춰서 옮겨 심으면 은 잡초를 제거하기가 쉽습니다. 잡초 제거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노동력을 크게 낮춰줄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자, 논에 자라는 대표적인 잡초 중에 뭐가 있냐면은 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피 어떻게 생겼느냐? 벼랑 똑같이 생겼어요. 차이점은요. 가을이 됐을 때 쌀이 열리지 않는다는 차이만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오랜 웬만큼 오래 농사를 지은 사람도 벼랑 피가 같이 심어져 있으면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벼인지 피인지 구분하면 한참을 들여다보고 조심스레 뽑아야 된다고. 옛날에 무한도전이라는 예능 프로 있었던 거 알아요? 네. 어, 거기서 모내기 특집했던 거 알아요? <웃음> 거기서 이제 멤버들이 가가지고 잡초 뽑는다고 막 뽑았는데 그중에 이제 길이라는 멤버가 막 뽑는데 뽑고 보니까 피가 아니라 벼였던 거야. <웃음> 어. 자, 그런데 이렇게 줄을 맞춰서 옮겨 심으면 잡초 제거가 쉬워요. 왜 그럴까요? 못하는가. 자, 이렇게 줄을 안 맞추고 이상한데 잘하고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뭐야? 피아 줄 맞춰서 반듯하게 사 있는 애들은 뼈인 거지. 그러니까 일렬로 가면서 줄안맞춘 애들만 뽑아주면은 되는 거예요. 잡초 제거가 쉬워지는 거죠, 그죠? 잡초를 잘 제거해주다 보니까 얘네들이 벼들이뭐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잘 빨아먹게 될까? 그렇죠, 잘 빨아먹게 되죠. 그러면서 수확량 어떻게 되는 거요? 더욱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노동력도 줄어들고 수확량도 늘려주는 게이 이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자란 표를 수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겨울이 됐을 때, 겨울이 됐을 때뭘 하느냐? 겨울이 됐을 때 요기 요만큼 남겨놓는 딱 뭐라 그랬죠? 모를 키워낼다 못자리만 남겨놓. 고 나머지 땅에다가 뭘심느냐 여기다가 보리를 심는 겁니다. 왜 여기다 보리를 심느냐 자, 보리는 늦 겨울에서부터 이른 봄까지, 초봄까지 자라는 작물이거든요. 자, 그래서 원래 벼랑 보리는 한 땅에서 같이 못 지어, 못 길러. 왜? 언제가 겹치니까? 봄이 겹치니까 원래 같은 땅에서 한꺼번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작물이라고 하지만 이항법, 모내기법을 하게 되면 은할수 있어요. 왜? 봄에는 어느, 어느 땅만 있으면 되니까? 모짜리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봄에는 여기 가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보리를 어, 수확을 하는 동안 여기에다가 모를 길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크기의 땅에서 벼랑 보리라고 하는 두 개의 작물을 한꺼번에 재배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뭐라 그러다 이모작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양법 모내기법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은 농업 생산력을 최소 두 배에서 세배 많게는 네 배까지도 늘릴 수 있는 게 바로 이양법이었다는 겁니다 노동력은 더욱 더 줄여주고 이해가 되시나요? 네자 이런 농업 기술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게 되다 보니 농업 생산력이 어떻게 되었다?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앵글을 다시 화면 쪽으로 네, 돌려주세요. 음. 고생이 많습니다. 잘 나오나요? 네, 네. 음. 자, 이안법, 모내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반농사에서도 견종법이라고 하는 농업기술이 일반화됩니다. 다시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본적 있죠? 구불구불하게 되지. 그리고 여기다 고랑에다가 심는게 견종법 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심으면은 뭐 찬바람을 잘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잘 고이게 해서 작물을 더잘 자르게 한다라는 뭐 그런 이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런 농업기술 같은 것들이 또 널리 보급이 되면서 수확량이 늘어나게 되었다 라는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네자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첫번째 농사짓는데 들어가는 노동력이 크게 줄어들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만큼의 땅을 농사지으려면 10명이 필요했는데 이항법이 보급이 되면서 한 명, 두 명이서 그 땅을 농사지을 수 있게 된 거예요. 1인당 경지, 1인당 재배 가능 경지 면적이 크게 증가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두 번째, 무엇도 재배하게 되냐면 은 상품작물도 재배하게 돼요. 상품작물이 뭘까? 내가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다 팔기 위한 걸 가지고 상품작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는 이만큼의 땅에서 다 농사를 지어도 내가 먹고 살기 빠듯했는데 이제는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 여기 여기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도 먹고 사는 거 충분해. 그러면 나머지 땅에다가 뭐 하는 거야? 여기다가는? 그렇죠. 내다 팔기 위한 상품작물을 재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면 어떤 거? 뭐 담배라든지. 인삼이라든지 등등등 등등, 약재라든지 약초라든지 내다 팔았을 때 비싸게 팔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재배하다가 내다 파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땅이 있어서 내가 이전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고 상품작물까지 재배할 수 있게 된 일부 농민은 이전보다 생활수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조선 전기 때는 양반이면 잘 살고 쌍놈이면 못 사는 세상이었지만 조선 후기 가게 되면서 농민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등장한다? 부농! 잘 사는 농민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는 라 거예요. 이해되나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반면에 예전에는 이만큼의 땅 농사짓기 위해서 10명이 필요했는데 이제 한두 명에서다 지워버려. 나머지 여덟 명 아홉 명의땅 농민들의 경우에는 농사 질 땅이 없어. 땅에서 쫓겨나게 돼요. 뭐하고 먹고 살아? 못고살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돈 주고 일 시키는 거, 그거 하는 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임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 도, 해, 일, 아, 돈 받고 일해주는 사람, 임노동자 같은 이런 사람들이 되는 농민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주로 어디 많이 갔을까요? 뭐 탄광 이런 데 있지, 그지 금광 은광 가서 캐는 거 하는 거,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가운데서도 에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이 구분되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마지막으로 수공업과 광업까지 살펴보고 나머지 반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한 시간에 하기에 내용이 좀 많긴 하거든요. 자, 보도록 합시다. 수공업과 광업의 변화에요. 자 농업 생산력이 항상 되면서 먹고 남는 게 생겼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먹고 남는 걸 가지고 뭐 하기 시작하느냐? 자기가 필요한 것을 그렇죠. 사기위해서 시장에 내다 팔아. 그럼 누군가도 그걸 사고 한단 말이죠. 그죠.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면서 산업과 시장 경제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먹고 남는 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일이 없다 보니까 물건을 만들어도 내다 팔려도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는 시장에서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물건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물건 만들 줄 아는 장인을 데리고 오고 농민들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나라에서 이만큼 물건이 필요해 이렇게 만들어 라고 노동력을 의무적으로 이용하고 부과했던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나라에서 물건이 필요할 때 시장에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데려다가 나라에서 직접 만드는 형태의 수공업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수공업이라고 해서 관영 수공업이라고 한다는 라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먹고 남는 걸 사람들이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발달해. 이제는 물건을 만들어서 내다 팔면 은살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시켜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재주가 좋은 사람은 자기가 직접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팔아서 먹고 살수 있게 된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수공업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한다? 민영 수공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민영 수공업. 개인이 운영하는 수공업이라고 해서 민영수공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밑에 선생님이 만화를 넣어놨는데 그런데 이 민영수공업이 처음엔 어떠한 형태로 발달하게 되느냐. 선대제 수공업의 형태로 발달하게 돼.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상인들은 물건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물건을 많이 팔고 싶어. 그지 이해되죠? 물건을 많이 팔고 싶어. 예를 들자면 뭐 분필을 만드는 장인이 있었다. 자 그래서 분필을 내가 팔고 싶어. 시장에 가보니까 분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천명이 넘어. 야, 분필 천개 만들면 대박이겠다. 싶어가지고, 가 싶어가지고 분필 만들자로 수공업자한테 가요. 자, 분필 천 자로 만들어줘. 라고 상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공업자는 기술이 있지만 돈이 없어. 어? 우리 집에 있는 창고 뒤져보니까 분필 만들 수 있는 재료 기껏해야 한열 개밖에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상인이 화가 나죠. 어떻게 하면 분필을 천자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자를 만들 수 있을까 분필 만드는데 뭐가 필요해 이러이러 이러거 필요해요 상인이 먼저 다른 데다 가가지고 그걸 딱 사가지고 수공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야 분필 원료 천자로치 가져왔어 이거 가지고 뭐해 분필 천자로 만들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공업자가 열심히 만들어요 그래서 분필 천자루를 만들어가지고 상인한테 넘겨 그러면 상인이 그거를 시장에 가가지고 파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런 식으로 수공업자가 필요로 하는 원료나 자금 같은 것들을 상인이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서 받아서 시장에 내다 파는 형태. 우리는 그러한 형태의 수공업을 뭐라고 부른다? 선대제 수공업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 선대제 수공업의 형태로 민영수공업이 발달해 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면서 상인도 돈을 벌지만 수공업자도 돈을 조금씩 벌었겠지 그지? 그리고 지그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분명히 상인한테는 분필 한 자루 만들 때 100원에 넘겼는데 상인이 시장에 나가서 이것을 200원에 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수공업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 그렇지 내가 상인 안 거치고 직접 팔면은 한 자로당 200원씩 받을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 그자 그러면서 점차 점차 수공업자들이 상인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원료를 구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상인으로부터 독립해 나가는 독립적 수공업이라고 하는 게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나타나기도 한다 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점차 점차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 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광업도 마찬가지였다. 금광, 은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금이나 은 먹거나 있는데 쓰지도 못해. 그지. 그거를 사람들이 살만한 여유도 가지고 있지.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 은, 캔에도 살 사람이 없다 보니까 광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정 나라에서 필요할 때 국가에서 농민들을 데려다가 광산 개발하고 금이나 은 뽑아가지고 나라에서 필요한 일에만 썼던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한 걸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관영, 광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라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네. 자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금과 은으로 자기 자신을 꾸미거나 아니면 은 제사상에 멋진 그릇이나 숟가락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금과 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 시장에서 금과 은을 살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8년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라에서는 세금만 잘 내면 금광 은광 개발해서 금, 은팔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허용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민간업자들의 채광, 채굴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민영 광업이 발달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금, 은, 캐서 그의 일부를 나라에 다 세금으로 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광산 개발하는 거 굳이 나라한테 안 걸릴 수있다면 무지무지 이익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다가 신고하지 않고 몰래 숨어서 잠수 타서 채굴하는 것들이 유행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잠채나라에 몰래 세금 안내고 금광, 은광을 개발하는 잠채 같은 것들이 성행을 하게 되요또 어떤 사람도 등장을 하게 되느냐. 덕대 같은 사람도 등장을 하게 돼. 나는 광산이 어디 있는지 알아. 그리고 어떻게 캐내야 되는지도 알아. 그런데 광산을 개발하려면 많은 사람들 돈 주고 모아가지고 캐고 들어가서 캐 내서 녹이고 제품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혼자 살수있어 없어요. 없어요. 지식과 기술이 있는데 나 혼자서 못하고 많은 자본이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돈 많은 상인들 찾아다니는 겁니다. 내가 기가 막힌데 아, 광산 개발하는 기가 막힌데 알고 있는데 돈이 없어요. 나한테 투자 좀 하시죠.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금강은강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익이 나오면 몇 프로 떼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마치 오늘날 주식회사처럼. 주주로부터 투자를 받아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CEO라 그러는데 광산 전문 CEO 같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광산 개발이 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이런 사람들 대체로 덩치가 어땠을까요? 컸어요. 광산이 힘들고 위험하거든. 아무리 돈을 준다 그래도 사람들 일시키려면 윽박지르고 해라고 이렇게 이제 카리스마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대체로 덕대들이 덩치가 크다보니까 우리는 덩치 큰 사람한테 뭐라고 부르는? 덕대라고 부르는 이런 말들이 만들어지게 된거죠 응? 네 여기서 유대가 됐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교재 16쪽에 나와 있는 빈칸들 채워가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는 승부들 일어납시다 여러분 어, 자 9등급 일어나세요 팔등급도 일어나고 세등급도 일어나시고, 음. 자 수치 체제를 정비하다 보도록 합시다. 자 조선의 조세제도가 붕괴됐고 양난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농민 생활들이 곤란하다 보니까 이전이나 똑같이 세금을 거둘 수 없어서 세금 제도를 개혁했다. 자 전세, 토지세 부분에서 어떤 세금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영정법 미추칩시다 1개당 4도에서 6도로 고정시켰다 자, 토산물을 내야 되는 공남에서는 어떤 세금제도의 개혁이 시행되었다?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집집마다가 아니라 미추칩시다 토지 면적에 따라 특산물이 아니라 쌀, 옷감, 동전 등으로 대신 납부하게 했는데 나라에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는 미추칩시다 공인이라고 하는 국가에 고용된 상인을 통해서 물건을 사오게 했어 그러다 보니 무엇의 발달이 영향을 주었다? 상품화폐경제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까지 밑줄을 치도록 합시다 자 군포를 거는에 있어서는 어떤 병, 법이 어떤 법이 시행이 되었어요 균역법이 시행이 되었어서 밑줄 씹니다. 군포를 1년에 몇필? 한필로 줄여주었다. 부족분을 뭘로 얻었다 미줄 씹기요. 별자 선무군단포를 통해서 부족분을 확보하였다 라는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방식, 아, 농업 방식, 미추십시다. 무엇이었어요? 모내기법이었다. 자 모내기법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노동력 절감되고 상품작물 재배 같은 것들이 확산되면서 농민들 가운데 잘 사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미추십시다. 누구였어요? 부농층이 등장을 했는데 반대로 몰락한 농민들은 뭐가 되었다? 임노동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수공업 분야에서는 미추십시다. 어떤 수공업이 발달하였다? 민영 수공업이 발달을 하였다. 자 그런데 수공업자들이 처음부터 물, 많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료와 자본이 없다 보니 상인한테 빌려서 생산하는 형태로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러한 수공업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했다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처음에는 선대제 수공업의 형태로 수공업이 발달해 나가기 시작을 하였다. 자 조종 후기로 가게 되면서 금, 은에 대한, 광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민간업자에게 채굴을 허용하게 되었는데 세금 내기 싫어서 몰래 채굴하는 거 미치십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장채 같은 것들이 성행 유행하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한편 상인에게 자본을 빌려서 노동자를 고용해서 수익을 내는 전문 경영인 등장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다? 덕대라고 불리는 방산 경영인 같은 사람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라는 것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다음 시간에 이러한 농업과 수공업, 광업의 발달이 어떻게 상업의 발달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상업과 무역 부분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